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어디 부분을 할 것이냐면요. 한반도와 만주 그리고 일본 열도로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정치적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한 어떠한 문화적 발전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인구, 인구 이동 이후에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인구 이동 이후에 한반도와 만주 그리고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자 여러분은 한국사 시간에 다들 배웠던 내용일 거예요. 그죠? 작년에 열심히 배웠나요? 네. 네 작년에 아마 한국사를 정재은, 아, 한태명 선생님 아니면 유충원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죠? 그죠? 네네. 그랬죠? 그랬죠 그죠? 어? 어. 잘 배웠겠지. 그지? 유충원 선생님은 선생님 대학교 후배예요. 어, 1년 후배예요. 같이 다녔어요. 동아리도 같이 했고요. 어. 그래서 여기 우리 학교 오기 전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더라고 학교 좋냐고 그래서 좋다고 와서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어그 친구가 대충 가르치진 않았을 거예요. 실력 있는 친구라. 문제는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 가 조금 어, 궁금하긴 하네요. 자, 아무튼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좀 떠올려보도록 합시다. 자, 고구려 백제의 신라는 외부적으로는요. 한강을 둘러싸고 군사적인 충돌을 벌였습니다. 왜 하필 한강이었나요? 이유는? 유잘 되니까요. 중국이. 어 아, 그렇죠. 중국과 외교를 네. 할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음, 거점으로도 약간. 좀... 그렇죠. 한강의 경우에는 지류, 여러 가지 강물이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군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기도 하죠. 또한 주변에 넓은 평야와 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은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자기를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활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의 남북조라든지 일본의 왜 같은 나라와 외교전을 펼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나라랑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체육대회 진행이 될텐데 어떤 반이 체육대회에서 우승하는지 아나요? 별생각이 없나요? 네, 보면은 초반에는 몇몇 이제 피지컬이 좋은 애들이 있는 반들이 그 학생들이 하드캐리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어 승리를 쌓아가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우승하는 반 어떤 반이냐? 단합이 잘 되는 반. 반장이나 몇몇 이제 리더들에 의해서 이 전체가 잘 움직일 수 있는 조직력이 좋은 반들이 결국에는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더라는 것이지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는 남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일단 내부적으로 단결이 잘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얘들아 나가서 싸우자라고 했는데 싫은데요 내지는 아니요 내지는 왜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전쟁이 잘 안될 겁니다. 그죠? 나가서 싸우자라고 하면 은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다같이 달려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단결력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중앙집권을 강화한다. 부왕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마는 중국으로부터 율령이라고 하는 법과 제도와 불교라고 하는 종교와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 왕의 권력을 강화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이루기 위한 개혁들을 장기해 나가게 됩니다. 아마 한국사 시간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죠? 고구려는 소수림 왕때 불교를 공인하고 율량을 반포하고 유교교육기관 설립하였다 뭐 이런 거 그죠? 백제는 침류왕 때 불교를 공인하고 고위왕 때 불량을 반포하였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법흥왕 때 그랬다. 뭐 이런 거 왜였지, 그지?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 선생님 약간 법화이 생겨날 만큼. 자. 그래서 삼국시대가 어떻게 전게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였어요. 고구려를 위협하는 한편 남조와 외와 연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백제의 근초 고왕이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평양성 바로 앞에까지 진출하였고 고구려의 고국 원왕은 전사시켰다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죠그 네, 그렇게, 백제가 잘 나갔던 것이 바로 4세기의 모습이다 자, 어느 나라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보면은 그 나라의 전성기를 알수 있다. 이런 것도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백제가 잘 나가다 보니까 고구려의 경우에는 신라를 지원해주면서 백제를 상대적으로 압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한편 소수리만 같은 사람이 나서게 되면서 중앙 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들을 실시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고구려는 5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광개토대왕이 알다시피 영토를 빠른 속도로 확장하였다라는 거 배웠을 것이고요. 그의 아들인 장수왕의 경우에는 수도를 평양지역으로 천도하였다. 그러면서 국력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한강 유역을 장악하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얘기 배웠을 거예요. 기억이 나나요? 네. 네. 평양의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성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은 외교적으로나 훨씬 더 나라를 통치하기 좋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를 바탕으로 국력을 확장시키면서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다. 자, 이렇게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자. 이번에는 한강 유역을 빼앗긴 백제가 신라와 동맹을 추진하게 되죠. 그러면서 낮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은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그죠 시시대 때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손을 잡고 또 배신할 수 있는 게 국제관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낮제 동맹의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고구려가 뺏어간 한강 유역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백제 입장에서는요. 자, 그래서 신라 백제가 약속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은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빼앗으면은 그렇죠. 한강 상류는 신라가, 한강 하류는 백제가, 나눠각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라가 한강 유역을 고구로로부터 빼앗는 성공을 하자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독차지해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낮에 동맹은 깨지게 되는 것이고요. 신라는 남북조와 직접 교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도를 보면 은 사실 신라의 경우에는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막혀있어요. 그죠? 육지로나 바다로나 힘든 상황이 신라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백제나 고구려의 도움 없이도 신라가 직접 중국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것은 신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어, 알다시피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척도였잖아요. 그죠?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되면서 신라는 이후에 빠른 발전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라의 경우에는 점차 점차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 이 신라의 배신에 분노한 백제가 이후에 신라를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신라는 백제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처음에는 고구려랑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고구려의 연기 소문이 거절하죠. 그죠? 그래서 신라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담나라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라와 맞서기 위한 고구려와 백제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다음 지도에 나올 텐데요. 북쪽에 있는 돌궐 남쪽에 있는 왜 같은 나라들끼리의 또 국제관계가 서로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후에 3국의 경쟁은 동아시아 전체의 국가들을 아우르는 국제적인 전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 이에요. 어떻게 좀 배운 기억이 좀 나나요? 네. 네. 한국사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라 별로 어렵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음. 자, 그래서 7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신라와 당나라 그리고 돌궐 고구려 백제 일본 이런 식으로 어, 동맹을 맺게 되는 이른바 십자 외교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음. 자, 그런다가 신라와 각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게 되지요. 하지만 이후에 백제는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는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누가 도와줬다? 왜? 왜? 일본이 도와줬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 이들 모두가... <웃음> 왜를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했습니다마은그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나라는 어디였다? 백제. 백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백제와 왜의 관계가 가까웠음을 알수 있는 증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사 시간에 혹시 이런 거 들어봤나요? 칠지도. 그죠? 일곱 개의 가지가 달린 칼이라고 해서 칠지도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한자로 어떤 내용이 써있냐면은 지금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이란 사람이 일부러 왜 왕지를 위해서 일본의 왕지를 위해서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해보아라 라는 이런 글자가 적혀있습니다. 자 일본 역사학자들은 백제가 준이 칠지도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백제가 일본에게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학자들의 경우에는 백제가 왜에게 하사하였다, 내려주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와 관련된 기록이 충분치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뭐 중간적인 입장인 사람에서는 백제가 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샘플, 우리나라가 얼마나 문화적 수준이 뛰어난지를 샘플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확실한 것은 백제가 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라는 것이죠. 또 어, 지금 일본 천황 말고 그 이전에 일본 천황이 예전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 천황 가문에는 천황 가문 사람들만 볼수 있는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본 천황 가문은 백제와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음, 물론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라면서 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외와 백제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왜가 군대를 보내서 그것을 지원해주었으니 그게 바로 이른바 백강전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백강이라는 지역에서 이외와 백제 부흥운동군, 그리고 나당 연합군이 싸웠던 전투, 백강 전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일본이 백제에 보낸 군대가 약 4만 명 정도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4만 명 정도면 당시 일본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왜는 백제를 거의 자기 나라랑 다를 바 없이 생각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둘의 사이는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하지만 나당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백제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는 라 겁니다. 자 이후에 나당연합군은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자 나당연합군도 이들의 연합 때 약속이 있어서 어떤 약속이 있었느냐? 영토베분. 그렇죠. 영토배분의 약속이 있었어요. 평양을 기준으로 고구려가 사라지게 되면 평양 이남은 신라가, 평양 이북은 당나라가 나눠먹는다 라고 하는 것이 원래 둘 사이의 동맹의 약속이었는데 당나라가 신라를 배신하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죠. 자 신라는 당나라가 이렇게 배신을 때릴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왜 알았을까? 왜 알았을까? 초장부터 뭔가 움직임이 수상하지 않았어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첫 자리 심어놨죠. 첫 자리 심어놨을 수도 있죠 또. 뭐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라도 백제랑 동맹을 맺었다가 배신을 때려본 경험이 있잖아 그지 근데 당연히 얘네들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 그렇죠. 나도 그렇게. 어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사실 당나라가 이렇게 나올 것을 알고 있었던 신라는 철저하게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고요. 과거 백제와 고구려의 민민들까지 함께 모아서 당나라에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당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승리를 하면서 당나라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육지에서는 매서성 전투, 바다에서는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를 거둔 것이 결정적이었는데 사실 강나라가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되는데 애는 이 토번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여기 있었던 나라요. 토번, 오늘날의 티베트 지역인데요. 티베트 지역에 있었던 이 토번이라는 나라가 당나라의 비단길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당나라가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할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그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그러면서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전 교과서에서는 토번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왔었는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빠져 있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또 따로 적어왔어요. 살펴보자면, 토벌은 이런 나라입니다. 7세기 티베트 고원 지역에서 라싸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이고요. 608년에서부터 649년 동안 왕을 했던 7세기의 왕 송첸캄포라는 사람일 때, 이 사람이 토벌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을 하면서 토벌 왕들을 통일을 하고 전성기를 열게 됩니다. 전성기를 시작을 하게 돼요. 자, 이 토벌이라는 나라의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은 뭐가 지나가는 곳이냐면은, 요렇게, 뭐가, 비단길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서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과 교역을 할수 있는 대단히 경제적으로 가치가 큰 땅이기 때문에 토번 역시 그 토, 토번 역시 이 비단길을 장악하고 싶어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비단길과 이쪽에 있는 스찬 지방을 공격을 하면서 당나라를 상당히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워낙 군사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에 한때 당나라의 경우에는 문성공주라고 하는 사람을 화번공주로 보내서 송첸칸포왕과 결혼을 시키면서 그들과 화친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당나라가 화번공주를 보냈을 만큼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이 토번이라고 하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됐나요? 네, 그 이후에 누가 이 비단길 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할 것인가를 놓고 약 200년 가까이 당나라랑 전쟁을 하게 되는데 특히 676년 당나라가 한참 한반도에서 나당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당을 공격을 해서 당나라의 수도였던 바로 장안 앞에까지 토번의 군대가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보니 강나라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서 나당전쟁은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전쟁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좀더 필기하셔야 되나요? 네한 네, 30분 기다릴게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교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 매일 아침마다 뭐 입고 나올까 고민하는게 되게 어, 귀찮고 짜증나 니네처럼 그냥 별생각 없이 그냥 출리닝에 후드티 하나 입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 게다가 이게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다보니까 나중에 내가 올린 영상들을 보니까 평소에 내가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이게 1년치가 쫙 나오잖아 어. 보다보니까 사실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싶은데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 아이게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면 그래도 좀 깔끔하게 입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음. 선생님이 제일 부러운 사람은 마크 저커버그예요 혹시 아나 마크 저커버그라고? 음. 페이스북 만는 사람? 어, 그 사람이 예전에 그런, 거 올린,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거든 오늘은 뭘 입어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옷장을 올렸는데 옷장에는 똑같은 옷이 7벌이 걸려 있었어 뭔 소리냐면은 자기는 매일 아침에 뭘 입을까 고민할 시간에 좀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고민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똑같은 옷을 입는다고 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음, 되게 멋있지. 그 음, 그런데 그 마크 저커버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올려야 멋있지. 그지나 같은 사람이 일주일 내내 똑같은 옷 입고 다니면 아쟤고 어, 뭐 더럽게 없나보다. 외지는 뭐 어, 되게 좀 이렇게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나 보다. 좀그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음, 역시 뭐든지 성공하고 난 다음에 특이한 짓을 해야 돼. 그지 넘어가도 되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이 전쟁에 끝이 나게 되면서 삼국통일을 둘러싼 대규모의 국제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왜 국제전이에요? 비록 삼국통일전쟁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었지? 고구려, 백제, 신라뿐만 아니라 당나라도 또 외도 포본도 개입되어 있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은 동아시아 전체의 주도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버렸던 대규모의 국제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끝나게 되면서 인구이동으로 인해서 빚어졌었던 동아시아의 갈등도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동아시아 지역은 안정기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당의 경우에는 비록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기 지는 못하였습니다만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성공하면서 이누 구도 동아시아에서 당나라의 지배에 대해서 당나라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패자 강자로 군림 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소리이고요 신라의 경우에는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지역 국가로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 한반도 사람들은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일한 단일한 민족 의식 같은 것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당나라의 국력이 약화되면서 옛 고구려 땅에서는 대조영이라고 하는 고구려의 유민이 만주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발해라는 나라였고 옛 고구려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점차점차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아 그리고 당과 일본과도 교류를 하면서 더욱더 그 세력을 키워나갔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구이동 이후에 한반도와 만주지역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삼국시대의 전개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넘어갈까요? 네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자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자, 우리 앞에서 청동기 시대 배울 때 일본의 야유의 시대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청동기 시대하고 철기 시대가 구분이 되는데 일본은 그두 개가 구분이 안 되고 야유의 시대라고 부른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나요? 섬나라니까 수용 속도가 요 네, 늘었어요. 그러다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고웨인에 의해서 변농사 청동기, 철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건너가서 한꺼번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일본의 야유의 시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또 관계기술, 농사짓는데 필요한 물을 내는 기술, 모뭐 수로를 만든다든지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기술들도 함께 전파가 되면서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에서 국가라고 하는 사회단위가 성립하고 발전하는데 이들이 전해준 선진 문물이 영향을 준 곳으로 보 라는 것이에요 자, 이후에 일본의 경우에는 삼국, 그리고 남북조 수당으로부터 계속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점차점차 한반도나 중국에 비해서 뒤늦었던 발전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고대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기에 일본이 한반도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스에키톡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스키라 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로 쇠처럼 단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요게 바로 스웨키토기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나와 있는 것은 가야의 토기의 모습인데요. 물론 완전히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가야 토기하고 스웨키토기의 생긴 모습을 보니까 좀 어때? 굉장히 닮아있어요, 그죠? 사실 같은 기법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아마도 백제나 가야 지역에 도공된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 스에키토기를 만든 것으로 볼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이 스에키토기가 최처럼 단단하였을까? 도자기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얼마나 뜨거운 온도에서 구워낼 수 있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 열기를 집중시킬 수 있느냐가 대단히 어려운 과학기술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열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나냐 여러분? 열기는? 아래에서 위로 이동을 하죠, 그죠? 자, 기존에, 기존에 이조몬 시대라든지 야요이 시대 때 일본에서 만들어졌던 토기의 제작 방식을 보면은요, 이렇게 토기로 만들 흙을, 흙을 빚어서 토기의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다가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열기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사실 이 토기에 가해지게 되는 온도는 대략 한 800도씨 정도밖에 안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해요. 방금 이야기했죠? 얼마나 뜨거운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느냐가 그 토기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느냐 관계가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백제와 가야지역에서 이주한 도공들이 새로운 기술을 전해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은 오른가마라고 하는 기술이 되겠어요. 열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을?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피우는 겁니다. 이해되죠? 경사로를 이용을 해서 아래쪽에다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위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내가 구울 토기가 있는 곳으로 열기가 집중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1000도씨 이상을 낼수 있는 아주 강한 열기를 집중시킬 수 있었다고 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기존에 사용하는 토기보다 훨씬 더 단단한 토기를 구워낼 수 있었던 것이고 일본 사람들 마치 쇠처럼 단단하다는 라 의미에서 이 토기를 스에키 토기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시술들이 전해지면서 일본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과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쓰에키토기를 보면 무엇을 생각하면 되나 도웨인이 그렇죠 일본에 전해준 선진 문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이후에도 일본을 계속해서 남조와 삼국을 통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일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나라는 어디였다 어디였다 백제였다. 백제는 일본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승려라든지 건축가라든지 기술자 같은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내면서 일본의 문화적인, 국가적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고대시대 때 만들어진 여러가지 건축물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예술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은 백제의 영향을 강게 받았음을 알수 있는 것들 아주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 한반도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7세기 일본에서는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문화를 일컬어 아스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스카 문화라고 하냐면 아스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문화였기 때문에 아스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스카 문화를 대표하는 절로는 호류사라고 하는 절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은 아니네요 선생님 여기 신혼여행으로 갔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때만 해도 와이프랑 사이가 참 좋았는데 네 지금도 좋기는 하지만 응. 아무튼 자 호류사라는 절이고요. 쇼토쿠태자라고 하는 사람이 백제의 장인들을 초빙해서 만든 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선진 문물의 수용을 이야기하는데 왜 불교의 수용이 나오고 불교 문화의 발전이 나오느냐 뒤에 불교 파트 가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은 불교의 경우에는 요 국가의 통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원래 기존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다양하고 잡다한 원시적인 신앙을 하나의 종교인 불교로서 모두 다 통합시키는 게 가능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다른 나라랑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왕권을 강화해야 되고 왕권의 강화를 통해서 나라를 통합하고 단결시키고 조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바로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왕권 강화의 목적이에요. 왕권 강화를 달성하기에 어 유용한 종교였기 때문에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남조나 특히 삼국 백, 가운데 백제로부터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최초의 불교문화인 아스카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음. 자, 불교를 받아들여서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왕권을 강화했다라는 이야기는 불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일본의 상황은 어떠했다라는 겁니까? 중앙 집권 아마 잘돼 있었다, 잘돼 있지 않았다? 잘돼 있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자, 봅시다. 여기 밑에 선생님이 초록색 글씨로 넣어 놨는데요. 당시 일본은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던 시기였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자, 이 야마토 정권은 기본적으로는 이 호족들, 지방에 힘 있는 세력들을 연합해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왕의 권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호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혼란이 굉장히 심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쇼토쿠 태자 같은 사람이 중국이나 한반도로부터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스카 문화가 했다 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음. 네. 쇼토쿠테자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은 당시 일본의 왕은 여성이었거든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에 의해서 여자가 왕에 올랐어요. 그리고 여자가 직접 정치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조카였던 쇼토쿠테자라는 사람이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주도하던 시기가 당시 일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왕권 호족들과 맞서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반도나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고 그것이 아스카 문화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라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것 중에 불교 말고도 또 뭐가 있었어요? 율령. 율령이라고 령 하는 법과 제도가 있었죠. 일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자그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율령이라고 하는 법과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중앙 집권적인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였다? 당나라였다. 그래서 당나라의 율령이라고 하는 법과 제도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모방을 해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실시하였으니 우리는 그 개혁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다이카 개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율령파트에다가 율령파트 배울 때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리해 보자면. 족 연합 정권이라서 왕권이 약했던 야마토 정권은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받아들였다. 뭐랑 뭐? 불교와 율령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불교 문화가 발달하였으니 우리는 그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하고 율령을 받아 당의 율령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율령 체제를 만드는 개혁을 실시하였으니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다이카 개신이라고 부른다. 뒤에 가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호족들의 힘을 억제하고 지방에 왕의 신하를 보내서 그 지역을 가스리도록 하고 또 관료제를 도입해서 왕의 권력을 강화하는 등의 이런 어떤 개혁들을 실시해 나가게 되면서 일본도 원래는 한반도나 중국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국가의 성립과 발전이 한참 뒤늦었지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점차점차 중국이나 한반도에 있는 나라 못지않게 국가다운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발전의 모습을 보여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하지만 일본 여족들이 호족들의 힘이 강한 편이었어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음. 자 마지막이에요. 음.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 나가게 되면서, 삼국이 통일이 이루어진 7세기 말쯤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의 국가의 발전을 이뤄내게 되느냐, 야마토 정권 같은 애매한 이름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는 일본은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 나라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천황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천, 하늘과 관련된 것. 자 일본이란 나라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써있어요? 해가 뜨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죠? 일본, 태양의 근본이라는 뜻이거든요 해가 뜨는 나라라는 뜻이고요 천황은요? 하늘에서 온 황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나라 이름을 일본으로 정하고 왕이 아니라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된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었다. 중앙집권적이 되었다.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만 일본의 천황을천황이라고안 부르고 일왕이라고 부르고 있죠. 알고 있나요? 기사 같은데 보면 일본 천황이라고안 하고 전부 다 일왕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라서 일본 천황을천황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게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그죠?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굳이 일본은 천황을 일본 사람들이 천황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왕이라고 굳이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마치 이런 거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나쁘니까 한국의 소통령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유명사는 고유명사대로 사용을 하되 그렇죠? 할 얘기는 할 얘기대로 따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아무튼 일본은 한반도와 중국으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발전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죠. 이렇게 바다 건너 우리보다 앞선 나라가 있고 그들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너가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죠그 그래서 당시 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였던 당나라에다가 조공사절을 보내요 조공은 뒤에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조공사절을 보냈는데 당나라에 보낸 조공사절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견당사, 보낼 견자, 당나라 단자를 써서 견당사라고 불렀고요. 계속해서 당사를 보내서 당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점차점차 나라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더욱더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들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8세기 초록하게 되면 은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을 본떠서 헤이조표라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데 이때 일본의 수도가 헤이조표였던 때를 나라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자, 그러다가 8세기 말에 일본 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헤이조쿄를 대신해서 도쿄, 아교토에 헤이안쿄라고 하는 수도를 건설하고 거기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이때의 일본은 헤이안 시대라고 따로 또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도가 헤이조쿄였거나 헤이안쿄였을 때 이러한 수도를 중심으로 귀족적인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우리가 짚어 넘어가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왜 일본이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을 본떠서 그들의 수도를 건설했느냐라는 것이에요자 여기 부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부분 좀 보셔야 돼요 음. 준. 네. 여기가 되게 졸리는 자리인가보다 둘이 사이좋게 잘 자네 음. 여러분 혹시 동탄이나 세교 이런데 가봤나요? 네네 네.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산 같은 곳의 경우에는 자연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길이 구불구불하고 그죠 어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정확하게 딱딱 잘안나어져 있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천이라든지 사람들의 거주지를 따라서 복잡하게 길들이 있지 그지 그런데 세교나 동탄 가면 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자로 반듯하게 나와 있는 걸볼수있잖아요 네. 그죠? 교차로들이 서로서로 교차되면서 도시가 네모 반듯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죠? 원창인가요? 계획도시에요. 그죠?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는 사람들의 이동과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기, 길을 나누고 직각으로 어, 길을 뚫고 어, 도시를 구분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라 것이죠. 자 봅시다. 이게 당시 당나라 장안성의 모습입니다. 수도 왕궁을 황궁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가 매우 반듯하게 그리고 직선 도로로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당수도 장안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무엇이었다. 계획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나라처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을 모방해서 자기의 수도를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파라의 수도였던 상경성이나 일본의 수도였던 헤이조쿄 같은 곳들을 보면은 당의 수도였던 장안성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그렇구나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했구나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어, 인구 이동 이후에 일본에서 한반도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발전을 이룬 문화적인 발전의 사례들 정치적인 발전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인구 이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선진 문물의 전파와 경제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들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자, 백제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무덤 네.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벽돌 무덤이에요. 원래 백제는 무덤 어떤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고구려와 비슷하게 돌 무지 무덤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벽돌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어디 가면 볼수 있느냐? 중국의 남조에 가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백제가 남조와 문화 교류가 활발했구나. 남조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라는 다 것이죠. 또 중국이나 한반도나 일본에서 모두 유행했던 불상입니다. 반가사유상이라고 하는 것에,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미륵보살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가를 이렇게 반가부자 자세로 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주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자세라고 해서 반가사유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긴 거를 보면은 거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인구 이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불교 같은 것들이 중국, 한반도, 일본 사이에서 불교를 로 문화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요거 한때 어 지금은 일본 국보에다 넘버링은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일본 국보 1호였어요. 음,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극찬을 하면서 어, 굉장히 유명해졌던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졌던 일본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반가사유상이랑 완전히 동일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저거 한반도에서 만들어서 가져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일본 사람들은 아니다 일본에서 만든 거다 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 나무가 일본에서는 안 나는 나무야. 한반도에서만 자라는 나무야. 거봐라,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온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더니, 일본에서는 한반도에서 나무를 수입해와서 일본에서 깎았다라고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기는 해요. 어쨌든, 불교의, 불교를 통한 문화교류가 활발했음을 알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야 같은 경우에는 철기가 풍부해서 철을 매개로 일본과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요. 자이 가야 지역에서 발견된 덩이쇠 쇳덩어리와 왜 일본 지역에서 발견된 덩이쇠 쇳덩어리를 보면은 거의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가야와 외 사이에서 철기 교역이활발했음을알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로 이렇게 덩이쇠의 모습도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나만 됐나? 네. 네. 어, 나만 된 거였어?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어떠한 문화적인 교류와 발전들이 있었는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죠, 그죠? 어, 우리는 중간고사 안 보니까 어, 나중에 시간 들여서 천천히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당시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외교활동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도록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어, 오늘 이 수업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